<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번에 해볼 것은, 어, 암살자는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포이스자를 들고요, 유차를 들었습니다. 오, 완벽해. <웃음> 어, 좋다. <저 내가> 잡아야겠다. <웃음> 얘는 온 건가? 따라다라다라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어 갑자기 한 방이 요한 방이 그아 나. 오, 나이스!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어. 야... 야...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시 야... <웃음> 무작큐 으아! 으아! 으아! 아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아 러쎄! <웃음> 쟤 존나 세뭐나공 썼는데 먹었냐와개 빨라. <웃음> <웃음> 유채아 1번 고식자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삐아 뭐야. <웃음> 와나 뭐해 줘그냐 방금? 돌걸리네 나존 x p e r t 나 р о с 아 펭킴 <웃음> 아, <웃음> 아, 뭐야 ㅅ 이이 와와 평가 뭐 하죠? 알아야 비 나이스! 떠볼게 <웃음> 자, 볼 시작 켜주고요 유 시작 켜주고요 갑니다 와하우 다 달린다!